예. 방송인 파비앙이 요청으로 프랑스 축구대 축구팀 파리 생제르망 5길기를 넣은 일본 투어 영상을 수정했다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이저 휘파 정말 정치화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로 해가 안됩니다 말로 해가 안됩니다 마룬5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없어. 네, 차르키 사전에 자, m a n 게지거 자, 게 심하게 많이, m a 라는 뜻이죠, 게 자, 그래서 지허지허 V 발음은 n e u t r l 비음입니다. 자 그래서 죽여 지흐 많이 죽이다 이런 뜻이죠. 디게디게라는 말은 그러니까 체로키 사람들이 시라기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라쪽과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보면 그냥 다이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아다 디게 말아 있었네 디게 대게 다 경상도 사딱 보면 그냥 저는 이런걸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지 왜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생이 오랑캐였는지 전생이 체로키 사람이었는지 되게 죽여. 많이 죽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마스크 대량 학살 체로키 대게지허 코리안 대게 지겨 디게지기다 Much, many, 많이 죽이다. To kill. 그냥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체로키는 코리안입니다. 실라기 체로키, 살라기실라기 사람들입니다. 어? 코리안입니다. 올드 코리안입니다. 체로키는 올드 코리안. 디게지기야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아메리카가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예? 우리 조상들이 넘어간 거예요